안녕하세요. 제 나름대로 초보님들에게 몇 가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법편 주식을 처음 하시거나 초보님들은 고수들은 남들보다 독특한 기법이 있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데 초보나 고수나 매매하는 방법은 다들 비슷합니다. 고수님이라고 독특한 매매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매기법은 수많은 방법이 이미 인터넷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급락주 매매, 전고점 돌파형, 상따았다, 눌림목 매매 등등 저의 경우 전고점 돌파형 매매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급락주도 가끔은 하지만 오전장에만 가끔 합니다. 저의 성격에 맞거든요. 주식은 자기와의 성격과 맞아야 하고, 성격에 맞는 매매기법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종목편, 대의기준 종목, 종목 선정하는 방법은 솔직히 쉬워요. 하루에 매일 거래소나 코스닥 종목, 열심히 차트 공부해 본 적은 아주 예전에는 해본 적은 있으나, 지금은 차트 아주 가끔 볼까 말까 합니다. 거의 잘안 봐요.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나, 가지고 있는 종목 위주로 매매하시면 일명 시장관심주라고들 하지요. 예를 들어 미국장 전기차 많이 상승했다고 뉴스 나오죠. 그럼 아침 매매 올라라 전기차 그루핑 한 놈들만 보세요. 그 중에 퍼센트가 제일 높은 놈이 대장주입니다. 대장주 보고 2등주 짝짓기 매매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대장주 눌리목이나 매도임이 바빠질 때쯤 되면 매수하셔도 괜찮고요. 초보 생각입니다. 저의 경우 종목별 그룹핑을 많이 했어요. 그룹핑은 상황과 간 놈, 뉴스 보면 친구 종목들 다 나와요. 바이오주, 우주항공주, 원자력주, 전기차, 아이 관련주 등등. 아침에 특별한 호재 뉴가가 없으면 장 시작 제일 강한 업종 보고 그리고 제일 강한 종목 아침에 유심히 봤다 매매합니다. 참고로 코스닥보다 거래소 위주로 매매합니다. 코스닥 종목은 예전에 무지 많이 했는데 솔직히 수익보다 손실을 많이 주더군요. 심리편 주식을 하다보면 제 마음대로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도 마음 조절 수련 중이고요. 기다림에 미학 마음 절제 욕심 금물 등등 머릿속에 늘 외치는 단어들입니다. 손절할 때 손절해야 하는데 잠시 좀더 잔머리 굴리면 더큰 손실을 주더군요. 단순하게 매도하고 다시 상승하면 재매수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쉬운데 생각처럼 잘 안되는 게 마음 조절입니다. 저의 경우 키움을 사용하는데 키움에서 매수하면 음악소리 띵띵띵 소리 나는데 저는 음악소리를 제가 녹음시킨 음악파일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녹음파일 만드는 것 간단해요. 매수하면 띵띵 소리가 안나오고 제가 녹음시킨 워막 파일이 나옵니다. 매수하였습니다. xx야. 매수하기 전에 손절 라인 정확히 정했니? 매수하자마자 위로 오르지 않으면 그냥 손절하고 쉬어라. 매도도 마찬가지고 제가 만든 녹음 파일 나오도록 설정했습니다. 매도하였습니다. xx야. 이제 밖에 나가서 담배 한대 피고 쉬어라. 오늘은 매매 안 한다는 마음으로 컴퓨터 모니터 끄고 쉬어라. 매수 매도하면서 제가 만든 원칙을 자주 읽기 때문에 저 스스로 세뇌 교육시키려고 녹음된 파일 나오게 한 겁니다. 주식 초보님들, 주식에서 제일 힘든 것은 매매 기법도 아니고, 종목 선정도 아니고, 마음 조절이 제일 힘들어요. 어느 주식 10년 된 고수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10년 동안 자기는 8년 동안 손실받고, 1년은 벌다 일타하다. 1년 만에 그동안, 손실 모두 복구했다고요. 차근차근 욕심금물. 오늘 못 벌어도 매일 시장은 열리니 매일못 벌면. 매일못 벌면 모래라고 생각하시고. 카드 빚, 대출금 이자 등등. 금전적으로 심리적 압박 때문에. 무리하게 욕심부려 큰 수익 기대하지 마시고. 마음을 제발 비우세요. 비우면 언젠가는 다시 채워집니다. 주식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남이 도와준다고 해서 쉽게 고수되는 것 아닙니다. 3실에 제 옆에 처남이 있습니다. 처남은 주식 경력이 2년 정도 되는데 그 전에도 매월 손실받지만 상승장에서도 8일 동안 주식매매의 손실 마이너스 40%입니다. 제가 옆에서 똥주 매매, 잡주 매매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주식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에. 근데... 처남은 회사일은 안하고 주식만 해서 문제입니다. 와이프만 아니면 1순위로 잘라야 하는데 감원대상 1로인데 참고로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업은 작은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업으로 주식을 하고 있고요. 나이는 40대 초반이고요. 남자이고 사는 지역은 인천입니다. 주식쟁이의 최대 장점은 수익만 꾸준히 낸다면 평생 직업이 된다는 겁니다. 백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도 늙어 죽을 때까지 품이 있게 자식들이나 타인에 손버리지 않고 돈을 벌수 있죠. 물론 치매 걱정 안 하고 연금이나 노후 걱정 필요 없다는 겁니다. 돈뿐이 아니라 어디가나 대우받죠. 세상에서 어찌 보면 가장 좋은 직업입니다. 그러려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먼 미래를 위해 노력하십시오. P.S. 주식 을 하다보면 주변에 고수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런 고수들. 가끔 실시간 방송에 들어가보면 제가 모르는 주식용어 사용하면서 차트 그림 줄 이쁘게 그리면서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고점이고 잘하시는 고수님들 많습니다. 주식 실전 고수님들은 자기 수익률 오픈합니다. 하루에 몇천에서 몇억 이상 꾸준히 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식을 제대로 배우시려면 실전 고수들과 많이 친해지세요. 이론 고수보다 실전 고수님들과 친해져야 다음에 많은 도움될 겁니다. 저는 예전에 지방까지 내려가서 고수분들 직접 만났습니다. 멀리서 왔다고 좋은 얘기도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다들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 조절 잘한대요. 지금도 늘 초보랍니다. 하하, 제가 좋아하는 격언. 진정으로 어떠한 사물을 알기 위해서는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주식에 대한 저의 실패 경험들이 많으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반응 좋으면 제가 겪었던 실패 경험들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다들 차근차근 성공매매하세요.